그럼 그런... 진짜 시즌3 폴가이즈예요. 시즌 폴가이즈 제작진 진짜 소처럼 일하시네요. 개발자분들 존경합니다. 행일호이 나왔다는데 나라는 그냥 분홍떡볶이일 테니까 오늘도 도루마보 각인가요. 오늘은 모르겠어요. 오늘 스테이지 상태 봐가면서 오늘 마 맘은 안 해야죠. 오늘 잘해야죠. 이제 어, 게임 잘하자 그러, 음,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그 다짐에 맞게 해야죠 그럼요 음. 네 일단은 키 세팅이 그대로 되어 있는지 부터 보도록 할게요 과감하게! 과감하게 오늘은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으로 과감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남사스러 남사스러웠다고요? <웃음> 있는다고 벗는다고 크게 달라지는 부분도 없잖아요 그냥 로딱하기라고요 아니 얘가 벗어봤자 뭐 어떻다고 아닙니다 얘왜 이런 생겼을 뿐이에요 이렇게 시누들이어 있을까요? 문득 그런 생각이 지금 드는데 폴라이즈 아, 아, 아, 제발 어, 뒤에서 시작해 너무 불리한 거 아닙니까? 我찮아 괜찮아, 괜찮 i t e g you. 싶어, 나 a 방 I am. I am. I am. 이 am. I 이가 I am. I am. I 나 m I am. I am. I 날 뜨고 있습니다. 예! 너무 좋아! 너무 좋아! 너무 좋아! 와! 너무 좋아! 와, 미꼴 광주 여행이 나왔어요! 덕철도순트 나라가 광주의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다 설명해드릴게요. 관광진의 QR코드를 칼칵 찍으면 AR 나라가 나타나서 여행지를 안내해요. a r 도순트 11개를 모두 보면 두두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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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 r 조슨들이 모두 시청하면 VR뮤직비디오 빛이 보상으로 내려온다네! <웃음>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세요!